오늘은 서울 가는 브이로그 새벽 5시 50분쯤에 무궁화호를 타고 출발한다. 잠에서 깨어난 이나진에 잠에서 깨어난 이 건물이 맞네. 잠에서 깨어난 이 63빌딩인데 한 번도 안 가봤다. 여러분 스케이트보드 재밌으니 한 번만 타보세요.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서울에 맛집이 많죠? 여기는 어... 뭐더라? 알고니 갈국수를 판다고 합니다. 고니가 들어간 갈국수입니다 맛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복잡합니다. 이태원 해방촌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결론은 못 먹었습니다. 무슨 예약을 인스타 DM으로만 받노 나도 자영업자고 예약제로 운영하지만 네이버 예약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는 게으름이면 예약 따위 접어라. 결국 익선동의 양식집을 갔습니다. 난 맛은 그저 그랬는데 친절해서 다음에 또갈듯요 해방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두더지 잡기로 풀었습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가고 한때 폭망했지만 잘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서울의 밤 그리고 서울의 아침 베이글을 먹으러 이태원에 왔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맛있습니다. 저는 파리바게트에 파는 베이글과 비교했는데 다릅니다. 역시 카페에서는 사진을 찍어줘야 합니다. 곰자스 귀엽다.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무 크네. 곰도 몸이 무겁나 보다. 바닥에 들어 누웠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곰 녀석아. 이제 리움 미술관을 갑니다. 보드도 들고 가방도 무겁고 그나저나 옆에 현대카드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못 가봤습니다. 다음에 가봅니다. 난저 사람이 진짜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전시작품이었습니다. 보드와 짐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장점입니다. 미술관의 장점 비음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만 전시를 볼수 있습니다. 평일이라 쉽게 보는 줄 알았는데 예약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약을 꼭 하고 방문하세요. 리움 미술관에 비둘기가 많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안에는 엔트맨이 들어갈까요? 저걸 타면 다른 행성으로 갈수 있을까요? 저거 타는 이성으로 올라갑니다. 무섭게 생겼습니다. 비둘기들 생생합니다. 저분은 누군데 저기에 저러고 있지? 생각했습니다.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런 작품이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미술에 관심이 적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안쪽이 정말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사람이 있다니. 희원이는 뭘 짓고 있는 걸까? 말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어? 아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북을 치다니. 2층에 올라오니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뒤집힌 겁니다. 동물들 옆에서 나도 입 벌리고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보는 눈이 많아서 안 했습니다. 다음에 도전합니다. 3층에는 레드카펫처럼 바닥이 붉은색이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봤던 것일 겁니다.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럴 땐 궁금해서 줄을 서봅니다 줄을 다 기다린 뒤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의 방 같은 공간입니다. 웅장합니다. 옷이나 소지품이 작품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진짜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들을 본뒤 고미술 상설관도 가봤습니다. 4층부터 내려가면서 전시를 볼수 있습니다. 청자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명품입니다. 정말로 멋집니다. 마치 뮤직비디오에 나올 것 같은 멋진 전시 작품들입니다. 이제 3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계단의 빛도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의 촬영 감독님도 한컷. 이번에는 3층,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볼수 있습니다. 흰빛의 여정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갑니다. 감상과 취향 2층에는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웅장하니 꼭 보세요. 1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 1층은 이 영상을 편집하다가 알게 된게 전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실수로 거꾸로 봤습니다. 이 탑을 맨 마지막에 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칼, 비거리. 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려가려는데 그녀가 사진을 찍습니다. 안녕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태양계를 재현했답니다. 여기가 포토존인 듯 합니다. 저기 화려한 옷 입은 분이 송민호님입니다 마이노님 스케이트보드 한번 타보시는거 어떠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세중이다 DM주세요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이제 미운미술관 갔다가 드디어 반스 이태원파크 갑니다 차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예 네, 일단 가봅시다 아 시아로 갑면다 시아로 누구나 이용합니다. 할 반스파크의 모습입니다. 기물 앞에 서있으면 안됩니다. 위험하잖아요. 백사이드 피프티 몸풀기를 하는데 썬더트럭을 쓴지 몇년만인지 기억도 안납니다. 적응이 안돼요 적응이 또한번 백사이드 피프티 아이고야 또 백사이드 50 아, 참 아이고야 드론 사이드 아파트 원래는 여러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음. 컨디션도 안 좋고 잘안타지고 하나만 다고 가려고. 왜 그러세요? 아 이게 아카데미에서 한 번만 되는 것들인데 여기 오니까 안돼 역시 나는 초보입니다 나 유튜브에 댓글 보면 세상인만큼만 타면 좋겠다 그런 말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잘 타는 사람이 많나 그래도 오늘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고 가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잠을 잘수 있어 네 그래도 보드는 들기만 해서 타는 거다 이게 성공했습니다 안스파크 이벤트 관계자 여러분 이제 이태원에 있는 케밥집을 왔습니다 살면서 케밥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급식에서 나오는 또띠아 생각나고 여기는 서울집시라는 술집입니다 여기 안주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더라고요 안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그럼 이제 김해로 갑니다. 안녕.